쎄리안에 다고 보거든요 이 준비해, 응, 준비해. 사랑해 생각 도지마 조심히 가십시오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뜨거웠던 본선 3차전이 끝나고 오는 2월 23일에 방송되는 미스터트로트 본선 4차전은 1대1 라이벌 매치가 시작됩니다. 강한자들만 살아남는 이번 대결에서는 본선 3차전을 거뜬히 통과한 진짜 강자들의 믿고 듣는 무대가 꾸며집니다. 트롯마초들의 진을 향한 질주가 시작되고 고막을 가로지르는 절절한 울림과 브레이크 없는 폭발적인 가창력에 이홍기 마스터를 소름 끼치게 만든 무대는 누구일지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라이벌을 누르고 생존해 준우승으로 가는 티켓을 얻는 더 강한 탑페는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쓰레함에 던다고 전보거든요. 쓰레함에 던다고 전보거든요. 특별은 공개합니다. 내가 결승 갈게 날 준비해 나이 아, <Oii> 아, 어, 아, 여기까지 소름 아, 아, 어나 여기까지 손어어전사차전 죽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생각 도 꾸지마 1대1 라이벌 매치를 시작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다이았다 이번 대결은 누가 이겼습니까? 승자는 한명 꼽고 있습니다.